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환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을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이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나타났던 교회들을 상징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일반적인 일곱 가지 특징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읽으시든지 교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게시록을 읽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요한은 이 게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읽으시면서 그것이 곧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님을 아셨을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 또 만약에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행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지요. 어떤 시대든 어떤 형편에 있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읽혀지시는지요? 여러분 계시록이 무섭고 어려운 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요한 계시록 2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